하지만 검찰은 정진상을 구속하면서 이미 이 둘을 정치 공동체로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꽤 큰데 과거 이재명의 발언을 보면 과연 이러고도 이재명이 할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은 수많은 주장들을 쏟아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 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고 야권은 탄핵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고요. 또 이재명은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최순실에게 맡긴 것이라고 말했고 통치고난을 위임받은 박 대통령의 문제로 발생한 것을 최순실 게이트로 가리려는 분위기가 보인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은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사범이라며 800억 원대 재산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다 라고 독설도 퍼부은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은 직권남용과 강요, 수례 등의 혐의로 탄핵당했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0년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검찰이 최서원 씨와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로 묶은 뇌물의 수는 592억 원이었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수감 전 최소원 씨에 대해 오랜 시간 알아왔고 또저 혼자 지내니까 소소하게 심부름도 해주고 도와줄 일을 충실하게 도와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제가 왜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꺼내드렸냐면요 이재명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쏟아냈던 독서를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란 의심을 받고 있죠 경제와 정치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은 이재명과 그 측근을 정치적 공동체로 못 박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과거 경제 공동체에 덫에 걸린 박 대통령을 비판하고 공격했던 논리를 그대로 이재명에게 대입한다면 성남시의 시스템을 시장이 파괴하고 성남시민들이 맡긴 통치 권한을 측근들에게 넘긴 것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사범이며 800억 원대 재산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란 이재명의 논리는 이재명은 민주당 대표가 아니라 적게는 몇백억 많게는 몇천억 원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자일 뿐이란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만약 뇌물과 정치 자금과 관련한 수사가 정진상과 김용선에서 그치게 된다고 해도 이재명에게 있어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 배임혐의일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관련 배임 의혹은 크게 세 갈래인데요. 그 첫째가 대장동 사업에 민간업자 참여를 왜 허용하게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성남도계공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 뜰의 화천대유가 참여해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간 것과 직결되는 문제를 할수 있고 그 다음은 초과이익환수조항이 삭제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대장동 일당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던 토대가 배경이 되었던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성남시가 대장동 택지개발과 제1공단 공원화 사업을 한 묶음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가 대장동 일당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분리진행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